영화 먼저 보고 썰 풀어보는 시간 영화 앞담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판타지 블록버스의 대가 피터 잭슨이 돌아왔습니다 아 Hi, 피터 잭슨, 고 라이터, 바퀴를 달고 도시들이 움직이는데 역시 피터 잭슨 사랑이다. 견인도시라는 소재가 되게 매력적이지 않았어. 움직이는 도시들이 먹고 먹히면 진짜 긴장감이랑 몰입감이 최고죠. 맞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과학 아, 상상하드리기 때문에 우승장이 분실되네. <웃음> 이 정도 세계관으서 속도로 나와야 된다. 속도로 나가것같다는 느낌이 진짜 <웃음> 들었어요. I have to. 이 감독님이 킹콩이랑 아바타 시각효과를 담당했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오오오 e 오오오오오 e 오오오오오오 공중도시 거대한 성벽 단연 압도적인 cg였다. 이 스케일이 진짜 너무 커. 저는 일반관에서 봤는데 오이 드썩드썩 오디인 저 영화관은 그저 사드라 오이 장면 와 진짜 스케일 이런 거야말로 아메으로 가야 되잖아 아메 사수가 변인 도시들끼리 먹고 먹히는 장면이 있는데 매드맥스가 막 엔진, 연료 이런 거에 집착하고 막 소리가 막상탕탕 나는데 매드맥스 그 자체가 어각 오. 이다 없는 게 없는 견인 도시 모습이 열차, 기차 같았어요. 오, 나도 인트로에서 약간 설국열차 느낌을 받았거든요. 음. 처음 나올 때 머리칸부터 꼬리칸까지 쫙 한번 훑어서 보여주는 도시들이 바퀴를 달고 움직이는 모습, 아그 에어 헤이븐을 볼때사활을 움직이는 모 느낌이 무시 야. 이제 동화 같은 설정인데 이거를 실사로 만든 스테일에서한번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영화들의 킬포를 아주 야무지게 섞어놨다. 음. 반지의 제왕, 호빗, 매트릭스, 의 슈고이빙, he's here. 아 확실히 슈고이빙 연기는 여전히 칼스맛 뿜뿜. 여주 남자들이 약간 뉴페이스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신선한 느낌들은 더 좋았어요. 첫 장면에 눈만 나오는데도 시선 집중되네. 연기력이 안정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영화를 잘 끌고 나갔다. s h 아 s not e 저는 그네이튼 존맛 존맛 거하게 치였어요. 거하게 치였고요. <웃음> 영화에서 전사 역할로 나오시는 분도. 아 걸크하면 이건 떼어낼 수없 근데 이국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계 배우시네. 와, 지혜. 할리우드를 뒤집어 놓으셨다. <웃음> 감독님이 한번그런 인터뷰를 하신 적 있대요. 모터렌지에는 멋진 여성 캐릭터가 많이 나온다. 어, 맞아요, 맞아요. 확인해 봤더니, 팩트다. 음, 팩트 체크.